나를, 나를, 데려가줘요. 우리 매일 행복할 거야. 눈은 가득 사랑이 담긴 그대인 곳 어디라도 따라갈래요. 어, 그렇다, 고마워. 나, 나를, 나를, 데려가줘요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오, 비매우요눈 가득 꿀 떨어지는 사랑이 있는 곳 어디라도 따라갈래요 시는 못 견딜 거야 아, 아, 아, 아. 영원히 그대내 남자니까 나에게는 당신 뿐이야 우린 정말 거야. 나는 오직 그대를 향한 금낭화처럼 어디라도 따라갈래요.